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성공과 실패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고수에게 성공하는 비법을 배우려고 하지만 진짜로 잘 알면서도 모르는 비법이 있습니다. 바로 초보자들 빼고는 다 아는 가치 투자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투자란 걸알 것입니다. 가치 있는 기업을 싸게 사서 보유하는 바이 홀드 전략 그리고 독자적 생각과 분석할 줄 아는 능력 하지만 주변 사람들 말들이나 종목이 비싸서 또는 급등주 기술적 재료 분석만 가지고 또는 선물 옵션을 통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란 생각 때문에 쉽게 실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. 저의 투자 실패담입니다. 첫 번째 예전에 99년도 제가 고2때 처음 리니지란 게임이 나왔었습니다. 잡지책을 보고 게임을 접해보았는데 굉장히 재미있더군요. 계정을 만들면 3일간 무료였습니다. 진짜 엄청 중독성 있던 게임이었죠. 전 이런 회사 주식을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비상장이었죠. 그냥 생각으로 끝났습니다. 그냥 생각만 하고 무심코 지나간 이 회사의 게임이 상장이 되고 몇년후 신산업을 창출한 대박을 냈습니다. 주간은 말할 것도 없었죠. 두 번째, 02년도 대학생 때 월드컵 때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. 하이닉스 그때 가격이 진짜 똥주였습니다. 거의 다망해서 1 0 0 2 0원대에 거래되던 주식이었습니다. 주식의 주자도 몰라서 몇십만주의 주식을 샀습니다. 그때 이회창 후보가 하이닉스 살린다고 거론했을 때입니다. 그때 단순히 싸보여서 샀습니다.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웃으면서 가망없는 똥주를 샀냐고 물어보더군요. 그때 전 가격이 싸기도 했지만 외국의 마이크론이 헐값에 인수한다는 뉴스에 살리자는 마음으로 주식을 샀었거든요. 하지만 잠시 감자한다는 공시에 미련없이 팔았습니다. 그 후에 여러 번 샀었지만 단타로 대응하였습니다. 그후몇년후 하이닉스 주식 블루칩 주식이 되었습니다. 세 번째, SK분식회계 사건 아시나요? 이것도 대학생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. 몇만 원하던 주식이 6천 원대로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. 다들 SK망하는 거 아니냐고 언론에서 나왔었죠. 전 HTS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이 봤던 터라 안 망한다고 가정하고 살 마음을 가졌었죠. 이때도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던 터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. 이때도 SK망할 수 있다고 사지 말라고 하더군요. 그래서 결국 안 샀습니다. 몇달후 소버린이 대량으로 지분매집을 하였고 급등하였습니다. 지금 주식이 얼마인 줄은 아실 겁니다. 그 이외에도 무수히 놓쳐버린 주식회사들이 있습니다. 지금은 주식공부를 해서 어느정도 지식과 경험을 쌓은 상태입니다. 주식투자하시는 분들 이것만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투자를 하면서 뭐든지 기회가 있고 무심코 지나간 주식회사가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아르셨으면 합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